여기서 밥도 못 얻으면 큰 하지 자 우리가 천주경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지 그럼 세 가지를 한번 보자 우리가 세 가지를 하다 보면 우리는 천부경이고 어메이징 그레이스고 그럼 이 천부경은 뭘까 법이까 도까? 도. 도.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레이스군? 아까 얘기했잖아. 행. 행. 행? 이거. 행. 자, 행. 그러면 정행이라고 해보자. 첨부경은? 정, 정. 도. 가 아. 법이 까 아, 도. 아, 어? 아, 도. 도. 내가 아무리 봐도 이법 같아, 아니? 네. 그렇지? 네. 맞나?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거는 뭘까? 응, 이거겠지. 음. 그럼 이게 뭔가 한게 있을 것 같아요. 부리가 분명히 보면그데 이것은 이것은 있는데. 그 내려온 그게 없다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이 경을 종교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 아까 중에 인간이 이거잖아. 인간이 이거 두뇌 두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 두뇌에 있는 거다. 도라는 것은 어떻게 깨우칠 도. 내가 이룩할 도. 내가 가야 할 길. 이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깨닫칠까 귀신 바닥을 깨우친다 아니지. 이제. 이제 지혜라는 거지. 지혜. 그제? 이거는 우리는 지혜라는 거겠지. 그제? 지혜는 어디 있을까? 이 두뇌에 있다? 이 답은 있다. 이 말이야. 천부에는 벌써 다 풀어난 거야. 단지 그 근거가 없을 뿐이다. 우리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천부에는 풀었고, 이것을 풀기 위해, 정형을 풀기 위해서는 어메이징 그리스가 이제 풀렸어. 그러면 이것을 풀기 위해서 뭔가 있는데, 뭔가 있는데 이것이 어딘지 모른다. 아, 똑똑하긴 똑똑하네. <웃음> 이게, 이게 바로 보레미션인데, 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여기 아직까지 안 찾겠다는 거다. 이것이. 이것이 이 물정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모른다는 거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다 풀어난 거야.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자,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체면도 걸어보고 우리는 명상도 해보고 스스로 선도 해보고 우리는 독경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처음보다 어떻게 인간의 우리는 두뇌를 올바른 어떻게 길을 갈수 있도록 터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프레미션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체면도 다 있고 명상도 다 있고 선도 있고 기도도 있고 행사도 있고 다 있잖아. 다 풀어놨는데 이것이 어디 있는지 이것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 답은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 그냥 찾지는 모르겠지만 그면 모르겠고 우리는 다 풀려서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되겠지. 이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 거야. 이대로 실천. 그런데 가다가 전부 다 어떻게 해? 이것을 못풀어 가지고 전부 다 사꾸락지 하는 거야 눈물도 똥물에 다 빠진 거야 자 예를 들게 보자 우리가 지금 천부경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와 있다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에 지금 와 있다 돼, 어쩌면 자 이거는 우리는 코리아에 있고 자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아메리카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 있을까 자, 이것이 어딘가는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떻게 남겨준 비법은 이거는 행사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법을 푸는 방법이고 이것은 행하는 방법인데 그제 답은 뻔하다 이말이야 지금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거는 완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누구 말 따나 이것이 우리가 예를, 다른 사람이라면 그는 그일 수도 있겠지만, 자, 이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이런 것일 수도 있다. 그치? 이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어느 것이 정답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천부경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올바르게, 여기서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는 운명으로부터 어떻게?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쭉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저번에 배웠죠? 우리는 입의 갈도 배우고,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고, 이것이, 이? 우리는 그거로 진원국도 배울, 설명은 다 못했지만, 다음에 하겠지만은, 이것도 다 가르쳐 준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은 어떻게? 우리는 삶을 우리는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발하는 거잖아. 답은 그대로 다 있는 거야. 똑같은 답이야. 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전부 다 어떻게? 귀신 장난치는 소리만 한 거야. 이것도 귀신, 저것도 귀신, 여도 귀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천신만신이 되었던 거야? 지금까지 우린 책해봐라. 이 운명은 이거는 갖다 쳐놔놓고 전부 다 귀신만 갖다 붙이놨고 이거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종교가 이거 뭐 전부 다 어떻게 천도제만 갖다 갖다 붙이놨고 이것은 해봐야 그냥 앉아갖고 귀신 갖다 붙이는. 그러면 결국은 전부 다 귀신 노름만한 거야 지금. 우리나라 종교가 처음부다 귀신 노력만 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탄생에부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랄까? 응? 이것이 우리는 인생에 우리는 라이빙이라는 거다. 살아가는 거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뭐랄까, 이거? 이는 고치는 거잖아. 그렇지. 힐링이라는 거다. 뭘까 그러면? 피에... 죽고 난데? 아 이거는 뭘까? 피처... 아씨 이거 뭐 사주팔자 하는 거에 병신육감 하는 것이 표출이고 어, 어. 이것이 바로 스피리팅 이라는거다아 근데 저번에 우리 다 했잖아. 우리가 삶이 삶을 우리는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살아온 시대가 우리는 뭘했지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하면 우리는 웰빙이 됐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웰빙, 라이빙, 레이빙, 힐링, 스피리팅이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떻게, 이제 이 세대는 지났다는 거다. 이 세대는 지났고, 이거와 이것이 우리는 남아있는 세계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도 귀신, 저것도 귀신, 이것도 귀신, 전부 다, 요, 이거, 누구말따라 명상하고, 뭐, 체면하고, 선하고 한 사람들, 요, 오게 되면 어떻게, 10중 팔구 전부 다 귀신 아니잖아. 그치? 귀신 따 붙이고 온 거야. 그럼 뭐가 잘못됐나그 근본이 잘못된 거야. 이? 그럼, 명상하는 방법도, 처음부터 귀신 붙이는 방법, 이상하게, 이렇게 해갖고, 사람 전부다 조진한 거야, 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명상하는 사람들 물어봐. 명상 못뭐 때문에 하는 거, 내가 귀, 기인 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겠노잉? 귀신이 붙여놨었기는, 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100% 귀신이다. 귀신 갖다 붙이면, 지 힘이 뭐 있나? 똑같은 힘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힘이 표출할락하면 뭐가 붙어야 되겠어 귀신이 붙여야 귀신 힘을 빌리는 거야 그러면 귀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는 귀신안 붙인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전부 다 망가진 거야 그러면 여기 천도제 한다 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전부 다 귀신이잖아 천도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 타령 아이가? 그러니까 이것을 운명을 이렇게 해결하는 거 이거는 전부 다 귀신이니까 어떻게 이거는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모르는 거야 그런 거야 사귀를 세 그래서 이 모르는 부분을 차고 들어간 게 뭐냐 카운셀링 역학 사주 이거야 이 귀신들이 할수 없는 거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렇지? 귀신만 갖고 안 되니까 응?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역학한다 그렇지? 역학 철학 이런 사타가 어떻게 또안 되니까 또 귀신하고 붙어 부는 거. 귀신 찾영하려니까 역학만 항문만 해갖고 귀신이 해결되나 안 되지. 그런데 돈은 어떻게 이 귀신이 돈이든 되는 것 같이 보이게 되는 사기도 치도 그치 그렇게 어떻게 귀신 아닌 사람 또 귀신으로 바뀌 부는 거야. 귀신 안 사람도 귀신으로 바뀌쁘고, 귀신은 귀신으로 바뀌쁘고, 귀신을 때려다가 또 귀신에 갖다 붙이쁘고,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노? 신임을 했노? 한국의 신은 미친 거야, 이렇게. 음, 답이 그럴 때는 우리 지금 현실이 똑같은 거야, 이거. 그러면 이것이, 올바른 것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올바른 것이 뭔지 가르쳐 줘야 되고 이것이 올바른 것이 뭔지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렇지? 적었어요? 네. 그럼 넘어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우리는 종교적인 종교 이론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한 가보는가 종교 이론적인 측. 우리 아까 제가 정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 고 그랬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하는 것은 기복이 아니야 이것이 우리가 지금의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는 카운셀링이야 종교에 무엇 때문에 믿나? 내가 뭔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어떻게 가서 상담하러 가잖아 1차적으로 종교는 상담이 가장 우수제 이것이 바로 정법이라는 거다 그러면 사위꾼이 뭐 상담해 주면 사위꾼 뺏기도 되겠나, 그렇지? 그래서 얼마게 만들어 주래 자, 그러면 정행은 뭘까? 행해야 되는 거지. 이 해결 는데는 어떤 게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행하는 것일까? 어떻게 생 태어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아 똑바로 그래요. 황당한 소리 하지 마 그래가 상담 되겠나? 아이 참. 우리 살아가면서 타고난 뭐가 있다고 그랬지? 그렇게 타고난 운명이 있으니까 운명을 잘따라갖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지. 내가 이인간을 태어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러 왔으면서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야. 안 한다는. 두 번째는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래서 운명은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살아가다 보면 나는 뭘 할까? 그냥 다 안다. 제발, 운세는 무슨 운세가 사주팔자 아니야? 좀 병신 육가발라고 그러네. 이게 바로 우리는 업장 소멸이다. 지가 살아가면서 업장은 어떻게? 자기가 소멸해 나가야 될거 아니야. 맞나? 업장 소멸해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업장 소멸해. 그러면 남한 건또 하나 있다. 어떻게? 아 저기 아라 병신 육감 하는 거 모른다, 이거 봐라. 맨날 사주팔자만. 제업을 어떻게? 사해야 되는 거다. 아, 우리 죽으면 지금 뭐뭘 사놨다 했어? 재업. 업장하고 재업은 다르잖아. 재업은 죽어서 가는 거야. 이거 죽어서. 죽어서 이거 털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죽어서 우리는 사는 거야. 없애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증행할때 우리는 어떻게 하노? 내 운명을 올바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인연은 인연은 없애줘야 되고 풀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것을 할락하면 우리 감셀링이 돼야 될거 아니야. 아, 아니,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못하는데, 아, 뭘 해주겠단? 너무 행복하게 어떻게 해주겠노? 그 사람 상황도 모르는데, 자, 제업은 어떻게? 업장은 어떻게? 해? 그래서 업장을 사줘야 된다 이 말이 그지. 그러면 업장을 없앨락하면 무슨 업장에 권리 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제 하면 뭐하뭐원삽도다 갖다 놔놓고 예수제 한다고 뭐뭘 예수제 한다는 말이고 예수제라는 게 생전 예수제라는 게 어떻게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어진 업장을 내가 살아있을 때 해소시키고 자식들인데 뭐랬나 자식인데 누가 안 되고 후손들인데 누 다시 복장 자식들인데 누가 안되고 후손들인데 누가 안되도록 이네 자기가 해나가야 되는거다 엽떡이 많이 걸려있으면 어떻게 되겠노 천도시키주도 못가잖아 그치? 지업 스스로 못가면 어떻게 자식인데 짐이야 후손들인데 짐이고 그러면 죽으면 쟤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그치? 제업을 풀어야 뭐, 없애든지, 어려지 할게요, 이거. 이거는 업장은 지가 지어진, 살아오면서 지도 모르는 사이에 지어진 업장이고, 잉? 제가 지은 죄는 어떻게? 지은 죄는 뭐, 누구 말하나. 저 밖에서 지은 죄는 교도소 가서 얘기를 하고, 안에서 지은 죄는 어떻게? 이거 올바로 해서 해야만이 될까, 이거. <웃음> 이것을 우리는 올바로 행해야 되는 거다. 지금 종교를 풀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은 지금 해봐요. 이 갖고 자꾸 장난친 거 아이가, 그제? 이 갖고 자꾸 장난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정도라는 것은 어떻게? 조금 전에 뭐랬어요? 이게 위패척을 한 거? 그 지혜다, 그렇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깨닫도록 하는 거잖아. 그도자가 무슨 도자고 이것은 길도 자가 아니라 깨달을 도 자를 했다. 그제? 깨달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 깨달아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지. 그제? 올바라서 깨달았고, 깨달으려고 하면 어디 있겠냐내 몸에 있겠나? 이거 뭐내 머리에 있겠나? 자, 머리가 있지. 머리. 당연히 이 머리로 깨달은 거겠지. 뭐 있겠나? 자 이것이 바로 우리는 버린 미션이라는 것이다. 그지? 내가 주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순는것이 아니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게 선한다는 사람인데 이걸 해보자. 니선뭐 때문에 하노?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미치다가 밥 먹고 할일 없이 일이나 하지. 편안하니까 배부른 사람들 하는 짓이지. 그지? 명상말로 하는데 뭐 보고 명상하노 뭐 내가 명상하는 사람 보고 올바로 명상은 뭐 때문에 하느냐고 답하는 사람이 올바로 한번도 못 봤다는 거다 도 닦으려고? 귀신 들으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거 완전히 첨다 이거 뭐고 맛이 첨다 갔어 솔직히 말해서 체면 뭐 때문에 그러는데 막 노는 기만 귀신 밖에 없다. <웃음> 속함을 라고 <하고, 웃음> 그래서 우리 명을 하든지 이렇게 머리를 깨끗하게 하고 올바른 정신을 갖고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올바르게 행동해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내가 자식인데 누가 되지 않고 누가 인생을 한평생 잘 살고 나는 어디로 간대? 그래 그 천상세계로 가는 거야. 지가 스스로 가는 것이지 누가 가란다고 가고 오란다고 오게 누구 말 때는 뭐 하느님 보자 하면 하느님 어디있나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버린미션을 우리 하게 되는 거야 이? 그러면 버린미션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 목표가 뭐냐 버린미션 하는 목표가 뭐냐 뭐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들 이때까지 가르쳐 지도뭐답 하나도 못하잖아 그 가르쳐 주는데도 다 못하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 무슨 답을 하겠노 그치? 자 그러면 이 프로미션을 할때 누구 말 따나? 하두 이런 것도 말 들면 안 돼? 그제 명상 할때 여러분 하두가 뭐라고 생각하냐? 내돈다벌달려고 귀신 붙이 달라고? 귀신 이야기를 해야 눈이 반짝반짝한다 이러면 하도가 뭐라고 생각해? 명상하는데 하도. 그건 하도가 뭐, 그 마음가짐이지. 뭐. 응? 마음가짐을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도를 빌고 하지. 그 하도가 뭐냐는 거지. 그 어디서 놓은 거네, 말이야. 저 하도까지도 놓나저저저원창까에서 놓으나? 하두가 삶 속에서. 사람 속에서? 삶에서 생활에서. 에이, 그거는 내가 생활해왔기 때문에 생활에서 나오면 안 되지. 이 명상을 하는 데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 목적과 목표가 있는 거다, 그지? 그 목표가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영혼과 인간이 통할락하면. 영혼과 인간이 통하게 만드는 것이 하도야 그렇지 내 영혼은 인간하고 조금 달라 갖고 내가 행동은 어떻게 영혼이 하지 말아도 엉뚱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귀신이 들리면 더 엉뚱하게 하겠지 그러면 이 생각하는 것과 영혼과 인간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하도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 영혼 또 인지해라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수준이잖아. 그렇죠? 그럼 하두 해갖고 누구말 다는 니는 뭐, 어, 이상한 거, 뭐, 이상한 줄거리 해갖고, 니도 이거, 니도, 사람이 처음부터 다른데, 니도 이거, 저거, 그럼 똑같은 게 있나? 그렇지? 내 목표가 있으면. 내가 수학공부 열심히 하겠다 하면, 내 하두가 뭘까? 내 수학공부 잘하는 방법! 이게 하두겠지. 내가 잘 먹고 잘살다 하면 어떻게? 돈을 잘 버는 방법 이게 하두지 귀신이 들리으면 귀신을 띄는 방법 이게 지 하두지 그런데 똑같은게 갖고 힘들어도 똑같은거 어려워도 똑같은거 몸이 아파도 똑같은거 이런거 하게 되면 안 되겠잖아 그게 하두가 아닌데 말이에요 그게 무슨 하두냐 안아나고 하면 마음을 비하라. 여러분, 마음 비울 게뭐 있나? 마음이 있나? 마음이 어디 있는데? 마음이 마음속에 있나? 마음이 가슴속에 있나? 마음 한꿔지는 봐.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뭐 마음을 비워라. 니비울고 있나? 그렇게 담겨 있나? 마음이 어디 있는데? 마음을 먼저 피우는데 마음을 비면 명상할 필요도 없잖아, 그지? 그러면 마음을 비우라 하는 사람 마음을 한꺼집에 내봐. 그러면 진제돈 갖고 오라는가, 알겠나? 그렇지? 마음을 마음을 이 사람 이제 돈 갖다 주지 마 하고 마음을 비하라 해봐라. 그러면 돈 갖다 주니 그러면 죽을 거아이가 그렇죠. 아, 허구가, 허구 속에서, 막, 허구를 잡는 거야, 아니? 누구말다는 마음을 피하라는 사람 치고, 마음 피한 사람 어디 있는가 한번 놓아봐라, 그래. 보기 때문에, 첨도 안아놔놓고 밤새도 록꾸이안차놔놓고 귀신 들리게 해놔놓고, 어떻게? 동강 꼬라는 거 아이가? 억지가? 없지. 사실이 사실이지. 명상해갖고 귀신 들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가, 마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두라는 것도 알아야 돼. 하두가 있어야 뭐 하든가, 하두가 어떻게 노는지 알아야 되고, 이것이 이론과 논리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안 되겠나. 그죠 무조건 한 번, 윤석하라고 하면 뭐하 귀신, 귀신이 붙어있으면 막 귀신 떼보면 막 그게 최고적인 거지. 또빌 거는 빌고, 잉? 그지 내가 모르는 것을 잘못 하면힘세서는 없는데 빌어야 될거아이거그죠 내보다 더흰색나오면 내가 필요해야 될거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 인간의 영혼이나, 귀신의 영혼이나, 영혼의 영혼이나, 똑같은 영혼이야. 그지 그러니까 똑같이 행동할 거지. 그것이 우리는, 이것이 바로 종교이론 종교이론. 그러면 어떻게 이거 세 개를 다 알아야 될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내가 교주라고 한다면, 응? 주지라고 한다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될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모르고 이것만 해갖고 내가 도사다 명상만 해갖고 내가 도사다 뭐 귀신만 붙이갖고 내가 도사 야 웃긴 소리 하지 말아 그것 때문에 지금 망한거야 귀신 걸린 것이 뭐 도퇴한 것 같이 야 하느님이 오갖고 이협이 귀에서 다 아래켜 준다 우리 할아버지가 오갖고 귀에서 짜글짜글다 해준다 그래 나 깨깨깨깨 마친 것이 웃는데 그래서 우리는 종교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죠? 해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우리 수련하는 방법에는 내가 명상이 잘 안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 막 누구 말따나 108배를 해갖고 억뚱하게 뭐 몸으로 불사르든지 어? 기도를 독공이 독경을 열심히 해갖고 하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제 그거는 가장 핫질 단계다. 핫질 단계. 그거는 수준이 안 되는 거지. 그거 갖고 뭐, 영혼이 되겠나? 몸하고 영혼하고 따로 노는데. 그럼 영혼을 수준해야 돼. 그러면 이 영혼을 수준하는 건 최고의 방법은 선이겠지. 그치? 명상과 선이다. 그러면 결국 답은 이것이 뭘까? 이 명상과 플러스 선. 그치? 명상할 선이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천부을 한가 보자. 이, 이 정도 나눠 놓고. 자, 이 천주경 속에는 세계의 경이 있다. 그러면 세계의 경기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거겠지. 그제, 답 뻔한 거잖아. 이건 논리적으로 한층 오차가 없는 거야. 이너눈 그대로잖아. 그럼 여기에 거기는 뭘까? 이게 바로 우리는 천부 육경기다. 그제, 우리 귀신 차례가 한 거는 뭘까? 이거 어행게기 우리가 어떻게, 러봐 올바른 길을 가라고 해, 그걸 먹고 와? <목소리> 이게 살기, 도경, 응? 이이는 살기, 살기. 그러면 이 세계의 경이 있다는 것이다, 이말이야 응? 이것이 갖춰줘야, 어떻게? 해? 이거 한계가, 그거 뭐, 종교 이론이 되는 거야, 이론이 되는 거. 한계만 갖고 뭐 하겠노? 아니, 누구말따나 뭐, 응?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를 들어 보자. 아버지가 사아온 그거 열심히 이어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그, 성경이 되게 성경이, 우리 경전이 되겠나?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가면 경전 그거, 한개 그거 백날야갖고 그거 누가 신 거고, 그거 무슨 경인지도 모르고, 그치? 우리 단순하게 예를 들게 되면, 건강경이라고 한 해보자. 자기 수련경 아이가? 그거는 정말, 그거니까, 이, 이 정도에서 수련하는 경기를 한다, 그지그럼 이것만 한, 이것밖에 안 되잖아. 응?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자, 여기서 풀수 있는 거, 여기서 풀수 있는 것이 전부 다 다르겠지? 여기서 만만치 않은 것이 많다는 거다, 그지 어떻게 인정반서를다풀어 자 종교를 하게 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풀어줘야 돼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풀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천부육경에는 우리는 몇 개까지 몇 개의 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섯 개 경이 있다. 잔잔한 경도 많지만 여섯 개 경이 있는데요. 억경경이 몇개 있어? 여섯 개 있지. 야. 그럼 여기 이거는 몇 개니까? 사경에는몇개 있을까 나 여섯 개지 아씨, <웃음> 그뭐 물어보면 답이 뭐 우리가 경개는 여섯 개 있는거다 그 부분은 우리는 양음이 있다는거죠. 좋은거와 나쁜것이 항상 있다. 좋은거와 나쁜것이 있다 했 잖아 응? 그러면 여기도 좋은것이 나쁜것이 있겠지 도경과 살경 여기는 구원옥경과 인은 재경 이두개에 항상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사생경 저 사생도의 사생경과 우리는 인훈경 인행경 이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경은 그러면 천부경은 천구왕 81자가 이게 뭐냐 이거 이거는 제가 아이 말이야 경 아닌데 처음부터 경이 경이라고 미쳐갖고 있다, 그치? 그건 지금 경 아니다, 이 말이야. 경은, 경은 뭔가 해결해줄 목적이 있는 경이지. 그건 뭐 항상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말이야. 그건 뭐, 뭐, 야 그건 걸리는 것밖에 안 되지. 자, 그러면, 이런 거 갖고 이것을 해결해야만이 되는데, 우리는 삶을 일단 인간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를 잘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들인데 누가 되지 않고 후손들인데 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종교다 는 거다 그건 죽고 난 뒤에는 나중에 문제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우리 사장님 한번 볼까 사장님 죽, 죽고 난 뒤에 배고파갖고 지금 절에 가는가? 아니면 교회 가는가? 이렇게. 지금 내다 살라고. 하고 그럼, 인간은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 죽고 난 뒤에 뭐 중요하노? 죽고 난거 이야기하는 사람, 먼저 이야기, 죽고 난 뒤에 먼저 이야기하는 건, 그건 종교가 아니다. 그건 사회꾼이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살아있을 때도 모르는데 죽고 난 거, 그건 뭔요하노 그럼, 그, 저, 그 경도가 순엉터리 경이다, 이 말이야. 그지 살아있는 거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종교고, 믿음이고, 그지 누구면서는, 어, 그거 가가지고, 종교 집단에 가갖고 다단계하러 가나? 표호들로 생기나? 그래가지 사회꾼들이 하는 짓 아이가, 아봐 사장님? 사장님 한번 보자, 이 사장님. 아, 그포 표호들로 생기면 사회꾼이지? 다른 하고 돈벌어 가면서 사 살구잖아. 그게 갖고 종교한다 치고 조직 만들어 갖고 뭐 엄포나 놓고, 그사 살구지 면돈 뭐. 그다 돈 그다 끄다, 묶고 돈 끄다 그거는 종교가 아니이 말이야. 그렇게 종교는 어떻게 이세 가지를 기점으로 해갖고 이것을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삶을 우리는 행복하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종교잖아, 그지? 그리고 그 속에는 막 명상, 막 체면, 선, 막 기도, 경전, 하는 건제 속에 처음 다 들어 있는 거야. 그건 아주 부차적인 거야. 그런 거한개 갖고 그것을 종교라 하게 되면,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웃기 자, 그래서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 종교가 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예를 한번들어 보자. 우리 역사를, 우리 역사를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우리는 불교겠나? 무슨 경계겠나, 우리나라나 무속. 우리는 무속이 아니라 민속이다, 민속. 우리는, 그 민속 종교다. 민속 종교인데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의 힘이 많이 강해지다 보니까 무속으로 변질됐고, 그것이 세월이 흐르갖고, 그것 다 뺏, 뺏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그 어떻게 뺏은 거 알겠지? 조교 중에 어떻게 한거 알겠지? 응, 어, 옛날에 그 원유 흉무인데 점도 뺏은 거잖아. 그니까 러 조기적 만들어준 거 아이가? 그러면 그 뺏은, 사주면서 그 뺏은 자산은 갖고, 지금 뭐 이상한 사람들이 뭐 짓기니 냈긴니 하고 사업해 했었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잖아. 그지화라는 공부는 안 하고. 나라에서 주는 세금 충대 갖고, 뭐 문화재, 보험, 뭐이 세금만 그다가 갖고 그거 하려고 묶어 살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앞으로 종교는 어떻게? 이 세계가 동시에 연결돼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절에 가게 되면 상담도 충분히 해줘야 되고 자 살아가는데 걸리는 게 있으면 해결해 줘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가르쳐주야만이 그것이 종교지. 한 개만 갖고 명상한다고 그 종교 만들어보고 무당이 뭐지 종교도 해 샀고 이러면 그거는 허수다. 무당이 얘기 또 해서 미안해요. 참 이를면 사실 어떻게 종교 이론은 이 이론은 막 불교에 가서 가서 쓰막 기독교에 가서 쓰든막 마음에 떼가다 쓰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죠 이렇게 돼야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만이 안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사기 치는 중밖에 없잖아 아이고 이걸 모르면 어떻게 막그 엉터리 해가지고 누구 말자는 <웃음> 엉터리 해갖고 할 것이고 이거 모르면 어떻게. 이거는 신경 안 쓰고 모르니까 이? 그럼 이것만 알게 되게 되면 게되어떻게또 엄두지만 하게 만들고 귀신이 다들려고 응?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 그러면 종교는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무당도 있어야 되고 이? 귀신을 볼수 있어야 되고 조상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아 조상도 못하 귀신도 못 보는 사람이 조상인데 이게 빌고 하는 거 누가 하겠노 이? 그거 하는 놈 미친놈들 아이가? 지금 못 부르는데 그거 어떻게 비교하노? 그럼 예를 들어갖고 지 조상도 못부는데 무조건 천도제 한다고 하면 그거 미친놈이다. 이 그거 미친놈이지. 거기서 미친 미친 사람들 많아요. 대한민국에 미친 사람들 억수로 많다. 올바르게 이것이 자기가 모르면서 만전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사람 태반이잖아. 요 이것을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얼마나 허구에서 헤맸는 길, 알겠어. 나중에, 정말로 내가, 그거, 이무속의 가는 길, 서님의 가는 길, 이것이 가는 길, 이런 것을 내가 다 풀어줄 거야. 우리는 뭐, 이전 종교, 저런 종교, 그 필요 없이, 우리가 올바르면 갈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켜봐 주면 되잖아. 천북인이라는 그만큼 위대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미 줬잖아.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보물이다. 저 같이 집지한거 만원 그거 어깨 뿌고 다시 지면 되지. 그게 무슨 보물이고, 남자면 뭐 그거, 나니까 뭐 이따나 그거 뭐불 나고 나니까 뭐있더나 그거 뭐불안 나도 뭐그럼고그지그집 지나면 만원 그 교통만 비잡지. 하교에서 남자면 구경하러 얼마나 오겠노, 그제? 내 보면 경부부 남자분은 없어도 되겠더라. 뭐그 경국은 천지인데 뭐, 그것만 그 가있지 그래서 보물이 뭔지 보물이 보물을 주도 보물을 모르는 거 진주를 주도 진주를 모르는 이런 민족이다 이 말이야 이게너무나 핵에 망쳐간 나라야 아니? 그리고 모든 것을 부족하는 게지 자기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아니? 내 것만 뭐 걷는 건다틀리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무당은 무당길도 맞고, 우리는 선인길은선인길도 맞고, 우리 다 맞다, 이 말이야. 이것이 아니고, 이거는 틀렸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남을 시비를 하니까, 대신 해줘야 될거 아니야, 내가. 그지 그래 봐라. 요새 오빌, 오이나갔고 어떻게, 무신교 뭐, 이렇게 무당들 연합해서는, 어저게 그게 무당이고 해사고말거 시비하는 거고. 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은 무당 쿠팡 벌리때해고 그래서 하잖아. 똥을 죄서 지내는 거는 죄서 지내는 거고, 굳다는 거는 굳다는 거고. 그치? 그것을 올바로 모르니까 삶람이 호다는 거잖아. 저 텔레비에서 막 하니까, 와, 굳은 전부 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미친놈들아, 이거, 그거. 굳, 굳도 모르는 사람이 군말하면 되겠나? 이 수리사주도 모르고 상담하면 되겠나?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답했나? <웃음> 생각 해봐. 수리사주를 모르고 어떻게, 응? 상담을 어떻게 해주겠노? 옥진글 모르고 어떻게, 뭐 귀신 띄겠노 아니, 명상 하도도 없는데 무슨 명상을 하냐? 그치? 앉아가고 가만히 있으면 집에 가서 앉아있으면 되지 고말로고 명성센터 가서 앉아있나 하도 저 목적이 있어야 된다 무슨 목적이 있어요? 차식인데 누가 안되고 후순인데 누가 안되고 누가 안될 사람이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갈수 있다 그럼 좋은 일은 말하면 된다 그지? 한 가지만 물어보자 잠깐 쉬기 전에 나는 뭐 때문에 살아, 살아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산다 그리고 자식인데 누가 안 되도록 산다 그리고 후손들인데 누가 안 되도록 산다 어, 그것이 전부 다돼 그러면 어떻게? 운명대로 살고 어떻게? 업장 스스로 생전에 업장 소멸하고 어? 가서 염라대방인데 재판받는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가면 혼자 쉽게 가는 거야 그러면 자식인데 누도안 되고 어떻게? 대, 물림도안 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잉? 알았지, 거짓말 하면 무조건 꼬백기 몇, 몇 배? 1 0 아, 뭐 그렇게 좌우전 엄청나게 무거운 거야, 이? 할머니들이, 태백산 할머니들이 그런다. 한, 한, 지가못 갚으면 어떻게 10만 8천 배 물리내라. 그렇게 사과하라 도둑질 해가게 되면 10만 8천 배 받으러 온다고, 받으러 온, 받으러 올 거라고, 갚으러. 그 사간기 때문에 그래 10만 8천 배 그러면 녹아도 녹아 10만 8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지금까지 지은 것도 뭐한두가지 해야지. 이러면. <웃음> 그럼 뭐? <웃음> 예, 그럼 지금부터라도 <웃음> 많이 줄여야 되는 거야, 이. <웃음> <웃음>